암살자우리 오케이 little... okay. 어? 에? 어? 어? 어? 에? 어? 어? 어? 뭐라고요? 어? 에? 어? 에? 어? 에? <놀냐> 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뭐, 잠깐만. 아니, 안 아니 강반이 아니야. 일도 와보세요 자기 암살자래 이큰님 잘도 암살자래요 이큰님 <놀람> 자기 암살자라는데? 아버님 이거 어떡해요 난 <놀람>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두 수고 없이 속자 뭔데요? 두 가지야 두가 오케이 나케고케고 없잖아요 저도생이도도 아, 이거 아니가아이가아니가아이가아니가도이가아니가아이가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가 아니잖아. 이가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아 이거 아니잖아. 이아이니잖아 이거 이잖아 이거 이거 아야아니잖아이잖아이 이 도도새가 응. 맞죠? 아니 도도새 거. 이코님 도도새 거다 알아. 도도새. 암살자야 암살자. 이코님 도도새라고 내가 다 소문 내고 다닐 거야. 이코 아, 도도새다. 이코 도도새다. 이코 암살자라고. 도도새다. 나 암살자 때문에 <웃음> 이렇게 미션 하는 거 구경해 주고 있고 나도 참. 이코 <웃음> 도도새다. 이코 도도새다. 나 도도새 아니라고. 나 이코 도도새다. 도도새 아니라고. <웃음> 입구 도도세요. 지금 할거 없어서 나 따라다닌다. 어, 입구 도도세요. 장인사, 장인사. 뭐죠? 와우. <웃음> 잘 썰었다. 진짜 잘 썰었다. 저렇게 허방. 뭔데요? 뭔데? 암살자요 와. 아, <웃음> 암살자야? 아 근데 암살자가 죽었으니까 왜나 장인사리? 나연기서근사데